1964년의 일이다. 고등학교 때 본의 아니게 친구들과 설전을 벌이게 됐다. 사춘기 소년들답게 왕성한 호기심을 갖고 있던 친구들은 예수님 탄생에 의문을 갖게 됐다. 어떻게 남자 없이 아이가 태어날 수 있지? 물론 아주 발칙한 질문이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친구는 예수님의 탄생에 의문을 품은 친구들을 믿음이 없다며 다박했다. 그때 나는 아주 신선한 아이디어로 친구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의 10분의 1도 보통 사람들은 행할 수 없어. 내 생각에 틀림없이 예수님은 우주인의 DNA를 갖고 퇴원하신 분이야. 그러자 친구들은 뭐? 우주인? 이라면서 나를 놀렸다. 40여 년전 얘기지만 그때 나를 미친 사람처럼 바라봤던 친구들의 반응을 잊을 수 없다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얼마든지 인간복제에 대해 거론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다 민주주의의 약점이랄까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다 보니 소수의 의견은 무시당하기 일수다 민주주의는 합리적이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민주주의를 토대로 한 선거 제도도 그렇다. 다수가 뽑아야 결정되는 국민의 대표들이 항상 옳지는 않다. 현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쟁을 바라보면 안타까울 뿐이다. 거의 매주 광화문대로가 집회로 통제되는 바람에 서울 시민들은 교통통제로 인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나와 친한 지인은 늘 출마의 꿈을 품고 있었지만 잘 되지 않았다. 민주화운동 당시 중요한 순간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바람에 수감생활까지 했던 분이었다. 군사정권이 끝나고 함께 민주화운동을 했던 동료들은 국회의원 등으로 정계에 진출했지만 그에게 기회가 오지 않았다. 내가 폐결핵으로 투병 중이었던 젊은 시절 병상에서 탐독했던 책이 있었다. 바로 성경책이었다. 개인적으로 창세기는 흥미롭지만 갈수록 지루해하던 차에 전도서 7장의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추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나는 지인을 위로하며 그 말을 해주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지 않습니까? 또 죽음이 삶보다도 새롭다고 하였습니다. 제 생각에 사람에게 가장 큰 재산은 바로 자신의 좋은 이름입니다. 그 말에 지인의 마음이 조금 풀리는 듯 하자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인간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아는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들은 다 큰집에 다니오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내가 있는 자리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천한 자리가 되고 반대로 천한 자리라고 생각하는 순간 귀한 자리가 되는 법입니다. 내 말이 끝나자 지인은 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럴 듯한데요? 라면서 그동안 좋은 자리로 나아가지 못해 섭섭했던 마음들을 다소 잊은 듯 환하게 웃었다 사람은 살면서 주제와 분수를 잘 알아야 한다 내가 있는 자리가 주제와 분수에 맞는지 또 내가 가고 싶은 자리가 주제와 분수에 맞는지 잘 판단해야 한다 아무리 자리가 탐이 나도 그 자리가 주제와 분수에 어긋나면 절대 가지 말아야 한다 자칫 큰 화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여당과 야당은 여론조사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불과 일주일 만에 정당 지지율 격차가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었다. 결과가 어찌됐건 여론조사 역시 민심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가 정답은 아니지만 최선인 만큼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들은 그 누구보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